무슨 날이면 어떡하지? to 튼잘 도착했습니다 t h I 다 날렸거든? 응. 앞에는 몰라 h 돼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돌짬뽕 에? 난 짜장 to go to 아 근데 그거 1인분도 된다? 되나? 안돼안 돼. 안 돼? 난 짜장 먹을 거임 난 짜장 먹을 거임 잠깐 싸우자 카메라 꺼 하나 둘 하나, 왼발. 둘, 하나 왼발. 둘 왼발 하나 둘 나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다시 왼발 왼발 왼발 몇 인분인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23,000원이면. 끝이 많이 나오겠지. 음. 여기가 돌짬뽕이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보통 맛이 그냥 짬뽕의 4단계처럼 맵다고 해서, 맵지이 박지원씨는 지금 멘탈이 나갔습니다. 음. 네. <웃음> 바보 같은 안경을 썼어요. 이. 아, 아. 생충이다 나도 줘 너무 불잖아이짜짬뽕이 근데 난 짬뽕은 그냥 솔직히 거기처럼 막 맛없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난다잘 먹거든 근데 아빠 짬뽕 반별사야 부장님 근데 부장님이 입사이기로는 짬뽕 안드셨는데 부장님 짬뽕이 맛이 누구 입맛이겠어 음, 그렇지 스승님 맛이지 좋아해 애송이 오빠는 초코송이 여기 게 아. 아. 아. 아. 아. <웃음> 아. 찍고 10개째 되는 날문 닫는 거 아니야? <웃음> 울어 이게 뭐야? 세더시프트 아, 전망에는 프로 맥스같은데? 그렇군다나? <웃음> 아니 설너누 그렇게 찍냐고 아, 이 경치 쪽에 저기 올라가안하니 아, 이거 80kg 가야지. 뭐라도! 아, 너무 만든다. 너무 <노를> 만든다. <웃음> 아니 안, 아니 안 울린 것 같다고 아 도망간이야 하나 둘셋하아나왜왜 무슨 시겠어아 그거 오빠 데려시지 <웃음> <웃음> <웃음> 이제 안전벨트 아 힘들어 안전벨트 메고 집에 갈 거예요 집에 갈 거예요 아니 술집어보니까 술집어보니까 못겠는데 아니 오빠 나 갈대밥 가고싶어 아야아 게임하느라 그랬잖아요 아 힘들어 아, 지금 가 아무도 안나와 아니야 나와 아. 프리시키고 찍으면 돼네아 왜? 아! 기다려 아, 싫어 기다려 싫어 싫어 a 어, w 와. 시 a w Shaw. Shaw. Shaw. Shaw. Shaw. Shaw. Shaw. Shaw. Shaw. Shaw. s h 주세요쁜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이여여여여이여여여여여아여여여여여여여이여여여여여여여어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이여여여여 <목소리> 참아시름냄새 뭐냐 나는야 멋쟁이 토마토 빨리 가야돼 가자 나 왼발로 나왔 발신인데 왼발로 나왔어? 남자는 왼발이 <웃음> <진짜. 웃음> 남자가 <웃음> 동상 걸려얼어 죽어 봐야 정신 차리지남자가안 걸려. 아, 짜증나. 가기 맛도 없네. 와. 네, 애들 아직 안전자에 받아야겠구나. 확 얘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전어 오, 이거 매운 김치가전이라고 해? I'm 뭐라고 sure. i 이라고도 하지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이야. 아, 빨리 바꿔주라고. 어, 뭐. <웃음> <웃음> 빨리 바꿔주라고.